네, 안녕하십니까. 프라미스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이 변액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 짧은 동영상으로 변액연금을 설명을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품 구조도 복잡하고 설명드릴 내용도 많거든요. 투자상품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건변액연금에서 간단한 상품 구조와 그 다음 고객 입장에서 변인연금 선택할 때 어떤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변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펀드에 투자가 된다. 그리고 원금보장이 된다. 즉, 펀드에 투자, 투자가 되는 얘기는 이제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라 얘기고 원금보장은 안정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즉 수익성도 올리면서 안정성도 올리겠다. 사실상 이 모든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과 안정성은 반비례 관계죠. 수익성이 올라가면은 안정성 떨어지고 안정성이 올라가면 수익성 떨어지게. 이게 원래 반비례가 되는 게 대부분의 금융 상품에 대한 성격들인데 이 변액 연금은 예외예요, 예외. 수익성도 올리면서 원금 보장이 된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구조죠. 실질적으로 펀드 중에 원금 보장되는 펀드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객들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공익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변액연은 원금보장이 된다는 라 얘기고 그래서 이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어 그럼 내가 이제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연금이 크게 그 투자 방식에 따라서 연금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랬죠 일반연금, 변액연금 즉 일반연금은 은행 금리 은행 이자로 불려진 거고 변은형은 펀드에 불려진다는 얘기죠. 서로 이제 그 어떤 게 좋고 어떤 게나쁘느라는 이게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 어차피 연금이라는 게 지금 당장 돈 받는 게 아니라 30년, 25년 후에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아낸다는 얘기죠. 물가 상승률. 그렇죠? 현재 물가가 뭐 예를 들면 4%고 내거내 일반 연금의 은행 공시 이율은 5.1%다. 그럼 실질 수익률은 1.1%죠. 1.1%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좀 낮죠. 그래서 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까지 2, 30년 이렇게 길게 남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가 선수료이 이길 수 있는 주식에 투자되는 변인연금으로 골라는 의미죠. 꼭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국민 모두 가고 있는 국민연금조차도 기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에 30%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변인연금을 가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역시 변인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릴 건이 변인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변인연금을 선택을 할때 그럼 고객 입장에서 각 보험회사마다 변인연금 상품들이 다 있죠?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지? 지금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 상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이제, 그, 변인연금 고를 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점을 체크를 해라 라는 뜻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업비의 차이. 어, 이사업비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비는 수수료예요, 수수료. 이거 가지고 보험사계다 수당도 주고 이거 가지고 회사에서 마진 남기는 거예요. 사업비가 비싼 상품이 있고 저렴한 상품이 있겠죠. 실적으로 상품 구조가 내가 10만원 투입했다고 하면 10만원 중에 사업비가 뛰고 남은 돈이 펀드에 투입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사업비가 저렴한 상품이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펀드의 개수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에서 변액 연금에는 펀드가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3개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 펀드가, 뭐, 펀드의 종류를 보게 되면, 뭐 주식형 펀드, 인덱스 펀드, 채권형 펀드, 뭐, 브라, 브릭스 펀드, 뭐, 인도 펀드, 중국 펀드. 그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펀드들을 다 종류를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선물 테스트처럼. 그래서 고객, 고객들이 펀드를 내가 믹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펀드의 개수가 많은 게 좋은 상품이다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펀드의 개수의 차이가 있다. 상품마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변인 연금은 원금 보장이 되는데 원금 보장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금 보장 100%형과 원금 보장 200%형입니다. 원금 보장 100%를 스탠다드형이라고 하고 표준형이라고 하고 원금 보장 200%를 스텝업 계단 형태라고 하죠. 계단 형태. 근데 이게 모든 보험에서 변인 연금들은 100% 형게2무슨두 두 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설계상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거 선택을 하려면은 이거, 이거의 장단점을 비교를 할줄 아셔야겠죠. 설명을 드립니다. 원금 보장 200% 설명을 드릴게요. 원금 보장 200%도 원금 보장 100%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깔아주는데 내가 이 변, 스텝업 변그금 하다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130%가 달성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원금 보장이 130%로 늘어나는 거예요. 100%에서. 그리고 또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률이 150%가 달성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기존의 130%가 아니라 150%가. 그러니까 한번수익이 달성하게 되면은 그, 그 수익률이 내가 원금 보장,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산 형태로 최대 200%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될 게, 보험회사에서 공짜로 원금 보장 200%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금 보장 200%를 별도의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최저 보증 비율이라고 하는, 최저 보증 수술이라고 하는데, 최저 보증 수술이 이게 좀더 비싸겠죠. 100%형 보다는. 예를 들면 100%형 같은 경우에, 최저 보증 수수료가 0.6%다 그러면은 200%는 0 7 0.1%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뭐 0.1% 얼마 되지도 않네 하겠지만 이 0.1%라는 얘기는 적립금의 0.1%라는 얘기예요. 적립금. 얘가 얘가 예를 들면은 변인연금은 20년 투자하고 수익이 붙으니까 그정 적립금이 2억이 됐다. 그럼 2억이 0.1% 2억이 0.7% 2억이 0.6% 그러니까 어 그렇게 따지면 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은 아니겠죠. 수수료는 비싸다. 대신 원금보장은 200% 해준다.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원금보장이 100%에서 130% 늘어났죠? 그러면 은이 30%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30%를 어떻게 해서 130% 해줄까요? 이거를 안전한 채권형으로 옮기는 거예요. 채권형으로 옮겨서 이만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점점 스텝업 같은 경우는 변인연금 같은 경우는 200%까지 올라가는 얘기는 점점 점점 채권형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채권형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정성이 올라간다. 즉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렇죠?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200% 같은 경우에는 100%형에 비해서 장점으로는 원금 보장 200%를 해준다. 대신 수수료는 좀 비싸다. 그리고 채권형의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주가가 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찍었다고 했더 때는 기대수익이 이것보다 떨어질 수는 있다. 그렇죠? 채권이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런 게 있고 대신 100% 같은 경우에는 2 0 0 비교했을 를때 그냥 원금보다 100%만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수수료는 저렴하겠죠. 그리고 이것처럼 뭐 채권으로 강제로 이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처음에 설정한 대로 주식 주식 비중을 높게 설정했으면 높은 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실적으로뭐 이게 좋냐, 이게 좋냐라는 얘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얘기 똑같은 거고, 이거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본인 투자 상향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0.1% 수를 수좀더 주더라도 나는 200%를 하겠다. 나는 좀 보수적이다. 투자 상향이 그러면은 200% 선택하는 거고, 아 나는 수를 수 0.6% 더 아끼겠다. 나는 공격적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공격적인 분들은 100% 선택할 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네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부부형 연금 유무 부부형 연금이라는 거는 연금 수령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부형 연금형이 모든 보험사에 있는 게아니라얘기예요 있는 보험회사가 되어있고 없는 보험회사가 있다는 얘기요 특정 회사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어 그래서 연금 선택할 때 당연히 부부연금형을 선택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부부연금형이 뭐냐? 예를 들면은 내가 피보험자를 우리 집사람 명의로 가입을 하고 연금을 55세에 개시 그 했어요. 근데 이제 부부연금 같은 경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연금을 55세에 했는데 우리 집사람 56세 교통사고 사망했어요. 1년밖에 못 받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내 연금 그 집사람의 연금을 내가 배우자가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부부 연금형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요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 우리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부부 연금도 뭐 20년 보증이 있고 뭐 100세 보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부 연금형은 우리 집 사람이 죽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게 부부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형 연금, 즉, 부부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해요. 네, 이 부부연금형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모든 보험회사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 없는, 제, 없는, 없는 회사도 있고, 있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이게 있는지 꼭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다섯 번째, 어, 연금 승계 기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 승기기기는요 뭐냐면은 대부분의 연금은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집사람을 가입을 했는데 연금을 55세 개시하기로 하고 55세 이전에 우리 집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잖아요. 그쵸?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보장금, 플러스 펀드 적립금을 상속인한테 일시금 일시로 주고 이 계약은 소멸된다는 얘기에요 소멸된다니. 그래서, 근데, 연금 승계가 있는 상품들이, 상품이 딱한 군데가 있어요. K사. K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 처음에 가입할 때, 집사람 혼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랑 남편이랑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같이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 같은, 다른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연금이 사망하게 되면, 그계약은 깔끔하게 소멸이 되지만, K사의, 어, P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이 계약을 승계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연금 타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제도죠자 그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좀 보셔야 될게 이제 여덟 번째로 회사의 차이 당연히 회사가 다르겠죠 근데 이게 연금이,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이 변인연금은 펀드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 은행 금리 상품만 예금자 보호가 되죠. 부산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펀드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변인연금은 그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돈을 고객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실 때, 물론, 그, 다 상품 회사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좀큰회사로 골라라는 얘기죠. 현재 이 생명보험 업계 중에, 빅3라고 있습니다. 빅3. S4, D4, K4, SDK. 이 빅3, 이렇게 좀큰회사로 골라라는 얘기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채권 펀드 의무 편입 비중. 뭐냐면 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모든 변액 연금에는 펀드가 뭐 적게는 4개, 많게 는 10개까지 들어가는데 있 펀드 중에 채권형 펀드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안전한 상품이죠. 그렇죠? 안전 자산을 불류 하는데 당연히 채권 펀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이긴 하지만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채권형 펀드를 회사마다 어떤 데는 채권 펀드를 50%를 무조건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채권 펀드를 뭐 70%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채권형 펀드를 안 넣어도 강제 의무 그 기준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의 방침이죠. 어떤 회사는 채권형 펀드를 50%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좀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게 또권리토리이될 수가 있죠.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채권형 펀드 의무적으로 50%를 넣게 되면 은 나는 주식형을 5 0못 갖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격적 인 공격적 투자 상황이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회사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덟 번째가 뭐냐면 은 중요한 건데 어, 100세 보증이 되느냐 20년 보증이 되느냐 이런 차이예요. 100세 보증이냐 20년 보증이냐 옛날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 20년 보증인데 요즘에 나온 연금 상품이 100세 보증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100세 보증, 이 20년 보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설명을 해드리면 은 어, 설명을 해드립니다 연금을 55세에 게시를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5 6세 사망해요 연금 1년밖에 못 받았죠? 억울하죠? 근데 20년 보증은 무슨 말이냐 어 1년밖에 못 받았으니까 억울하니까 20년 동안은 연금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보험에서 20년 동안 무조건 보증해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오래 살면은 5 6세안 죽고 집사람이 80세까지 90세까지 샀다가 오래 살면 오래 죽을 때까지 주는데 대신 일찍 죽었을 때 일찍 죽었을 때는 무조건 20년 동안은 무조건 주겠다는 게 20년 보증입니다. 100세 보증은 이제 이해 되시죠? 5 6세 사망하더라도 즉, 100세까지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상속인이, 연금을. 요즘에 나온 개념이에요. 신상품입니다. 이게 신상품. 그래서, 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20년 보증이냐, 100세 보증이냐, 어느 게 낫는지는, 딱 봐도 아시겠죠? 100세 보증이 낫겠죠. 이왕이면은. 연금 수령액도 20년 보증이랑 100세 보증의 연금 수령액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차이. 그래서, 제가 오늘, 변인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뭐, 사업비의 차이가 있다. 저렴하게도 다 펀드의 개수가 있다. 원금 보장 100%가 있고, 200%가 있다. 이거는 투자금에 맞추면 된다. 그 다음에, 어 부부의 연금이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금 승계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리고 회사의 차이. 변형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못 받기 때문에, 지큰 회사로 고르긴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형 펀드 의무 편입 비중. 이거는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인연금은 100세 보증이 있고 20년 보증이 있다. 이제 이런 차이. 그래서 크게 제가 오늘 상품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각 보험회사마다 연금에 대해서 비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한번 그제 강의를 듣고 좀 어느 정도 기초지기 쌓으신 다음에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